ISTJ의 손절 카운트에 의해 손절당했는데 어떻게든 부탁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. ISTJ는 손절우 빠르게 상대에 대한 기억을 삭제시킵니다. 연락처 차단, SNS 언팔, 관련자료 삭제 등이 있습니다. 그 다음 ISTJ에게 주기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톡을 보냅시다. 아마 ISTJ가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꾸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좋다, 좋다. 만약 전부 차단당했다면 ISTJ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반성문을 보냅시다. 그러면 ISTJ에 최적화된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? 오늘 n u l 해 o s h i Chan Hajushi y a s a j y o n g ISTJ w 유 Ui Hon Shin Gohashi s t j World Membership a e g Hashi r e t y n g s a n j u n f Vlog, ASMR Doon. Total Negaji Benefit You'll New Leel Suitsubnader. Suit Uchuk Sam Dan k a g Lul Kleep Hag Eid Haju Seyo.